맛있는 파스타 먹방. 하고또 커피도 있어요. 어 커피도 죠어미미님 항상 사합합다다감사합어다안들어오셨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고요어요그리인가요 이게 고있리고또 라티 라티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강 언니 좋아하시는 파스타네요. 오우 파스타는 언제나 올타 알잖아요 선이님 너무 이뻐졌어요. 안본 사이에 여신 느낌 뿜뿜이라도.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막 방송 이것저것 켜고 세팅한다고. 어머머. 정신이 없네. 언니, 감사합니다. 이 이렇게 뿜뿜 하는 노래가 뭐지? 뿜뿜, 뭐뭐랜드, 뿜뿜. 이 어. 그거 노래도 재밌겠다. 아, give it to you now. 맞아, 맞아, 맞아. 그 맞아. 노래야? 맞아. 오늘 한곡 부를까, 제가? 언니, 언니를 언니 위해 한곡 불러드릴까? 요 그것도 신나잖아. 그쵸. 어.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가성으로 하다 보니까 음역대가 있죠, 언니. 어... 이게 안 맞으면 노래를 저는 못 부르겠더라고. 어... 목소리 가 갈라지죠. 갈라지죠. 어머 오늘은 로제 파스타랑 또봉골레 파스타. 오, 예스. 앞접시 끝. 어, 앞접시 네이시. 응. 언니, 앞접시 따로 가다 드릴 아니, 이거이거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니, 언니 어떤 거 드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덜어서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진주 귀걸이랑 진주 반지가 블링블링 하다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베르사체예요 진솔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늘, 먹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은 원래 주자 언니께서 쉬시는 날이라서 맞아요. 랑이 언니가 방송하시는 날이 오늘이 12시까지만 써니도살 빠졌어. 어.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음. 근데 원래 이런 거 먹을 때 이거 이렇게 막 하고 먹어. 드신아 언니는. 나는 뭐 그르, 그냥 먹을 때도 있고. 요건 조금만 섞을게요. 언니. 음. 음.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 먹방 시청하실게요. 윤윤 님 말도 너무 귀여우시고. 뭐해? 어머, 라이브 썸네일이요? 기다려봐요. 그것도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어 이게 이미 설정을 하고 들어왔나봐요. 아우, 김으로 냅둬. 그 김이잖아, 세, 세 명이서. 혼나는거 <웃음> 아니겠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머, 걱정 너무 방금. <웃음> 맛있다, 봉골레 짭조름 많이. 봉골레 파스텔. 타 알죠? 이성균 한 거지, 금봉골레 파스텔. 음. 어머 진짜 센스 넘치시게 저희 딱 출근하는 시간에 맞추셔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음. 맛있다 제법이신가요 언니 제법이네요 제법이네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썸네일 뒤집어지죠 썸네일이 도대체 뭐예요? 아, 특별히 말했어요감사니다니다 진솔 어지니 오늘 집어지죠 거리예요 도 반지도 베르사체 목걸이도 베... 아 그거 귀걸이도 베르사체 맞아요 음, 국물이 없어서 좋네요 음배고랑에서 음, 배고프다고 난리네요 좀 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랑이 언니, 써니띠, 보너피띠또, 그라치에 감사합니다. 잘 먹으라고, 맛있게 먹어. 보너피띠또, 보너띠, 보너띠띠또. 이탈리아 말이에요? 어, 어 경원 언니가 랑아 아프다던데 좀 괜찮아? 언니 진짜로 오한 때문에, 음, 혼자 발발발발 발발 떨고 있었어. 저 랑이 언니 진짜 아프셨었어. 썸네일 너무 웃기. <웃음> 체리블러서님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여기 어디야? 좀이다가 한번 확인해 음, 맛있다 맛있다 써니랑 언니 사진도 데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사진이? 사진이 어디에 있어요? 이뻐지자님 <웃음> 경호언니 코로나 걸리셨대요 어머 음 어떡해요 아 그래도 요즘엔 그래도 시선이 괜찮으니까 맞지? 옛날 같았으면 그죠? 언니 처음 걸린 거예요? 언니 <웃음> 음. 저희 사진 살이... 음? 어머 이모티콘 나온 거야 이제? 음. 어머, 아, 뭐 제솔미님 특별히 말해서 주문한 거라고 감사합니다. 땡큐 어머, 음. 제 저랑 저 너무 귀엽게 감사합니다. 음. 얘 봉골로도 먹어봐봐. <웃음> 아, 봉골로도 먹어봤아 공주님 너무 귀여우신가? 사진. 공주 어디 있어? 아, 뭐 <웃음> 김으로 됐어. 최신 거네요. <웃음> 귀여워. 음. 비비도 있네. 음. 뭐가 많아졌다. 좀 갑이야 저 끝에. 뭐유자도 있어. 유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음. 헉. 랑이님 위가 줄면 식욕이 없어지나요? 식욕은 있는데 입이 짧아지는 거죠. 어. 막 너무 배고파서 다 먹을 것 같이 시켰는데 입이 짧은 거예요. 음. 먹어봐봐 봉골레 다 어머. 있다 동희까지 있네 나은이도 있고 아이. 동희는 원래 있었어 나나 언니 동희가 선배야 오. 음. 어 귀여워 이모티콘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일단 회원이 돼야겠죠? 오. 음. 전 회원이죠 언니 음. 나도 회원, 회원이죠 멤버십 그천원 내면 가입. 근데 우리가 저걸 쓸 일이 없지. 그쵸. 음, 우리는 방송을 하니까. 아, 입좀 짧아지고 싶다고요. 후후. 비비는 우는 응. 우는 거야. 어때 본 걸래? 음. 셀러몽님 안녕하세요. 음. 초아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초아 없다고 하네요. 난그 모스키노 때 빨간 립스틱으로 했구나. 음. 어우 공주 예쁘다 예뻐. 공주 알아도 <웃음> 없고 아이고 너무 예쁘게 나온 거 아니야? 아이 맞지? 나은이 언니. 음. 아 나은이야. 어머 롱이도 있다. 롱이도 있지. 응 음, 롱이도. 롱이 예쁘게 나왔다. 음. 요새 준오빠가 안 보이시네? 음 어디 가셨어요? 아, 나언니 귀여워 어머 저 죄송한데 연희이모님이 보내주신 고추다대기 파시는 건가요? 음잘 모르겠어요 음. 연희이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어머 이리와재순이네님 감사합니다 요 여기 미숫가루예요? 저희는 그건 줄 알았어요 바닐라 라테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미숫가루예요? 음. 어 연희모님이 네이버 검색하면 나온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 그딱 패키지가 그죠? 나도 맵찔인데 어, 매운데 맛있어요 어, 감칠맛 나게 강카카님 형 이뻐요 고맙다 <웃음> 카카야 고맙다 <웃음> 카카야 카자님께서 7500원 어무나 남조선 최고 존엄젠더 써니언니 맛있게 드세요 <웃음> 오늘 스타일 평소보다 더더더 우거하죠 어머. 최고라고 또이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랑이언니께서 예전에 입으시던 아뭐예 너무 거슬러 올라갔다. 셀브 포트레이트 원피스랍니다. <웃음> 남도선 최고 존엄 젠더 숙자 님 감사합니다. 음. 제가 제가 푼 댓글 알바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네요. <웃음> 얼마 불었네. <웃음> 30만 30만 댓글 알바들 아열 <웃음> 일해. <웃음> 감사합니다. 언니 허리가 몇이세요? 허리가 한줌이네요 좀 모르겠어요 허리가 몇인지 언제 한번 잘 보고 싶긴 하다 언니 한 25? 음, 제 예상? 25? 넌 몇이야? 근데 저도 잘하는 XS 입으니까 맞아 근데 허리 사이즈는 몇인지 모르겠어요 XS이 딱 맞아? XS이 허리는 조금 남고 음. 골반이나 이런 데는 많으니까. 딱 맞아 그러니까 바지 같은 게난 크더라니까 엑스엑스 2 0까지 나왔으면 좋겠어 언니 자라 너무 길어요 저한테 <웃음> 진짜 너무 길어 음음 음, 맛있어 맞아 언니는 원래 약간 이, 이 알리오 올리오를 좋아하시죠 맞죠 맞죠 저는 원래 약간 크림이나 난 365일 파스만 먹을 수 있어 <웃음> 너 하나만 먹어야 되면 못뭐 먹고 싶어 저요? 난 360을 먹었어 평생 먹는다면은 음. 음. 저한테 매일 안 질리는 음식은 미역국. 오, 미역국 맛있지. 저 미역국 좋아해요. 음.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미역국은 소고기가 맛있더라고. 저도요. 여기서 저 생선 들어간 거 싫어요. 네. 생선 들어간 거나 또, 또 뭐지? 전복 미역국 뭐 이런 거 음. 말씀하시는 거죠? 음. 음. 뭐, 네, 식사하시고, 저희 랑언니 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약간 캐주얼할게. 음, 피자 안 돼요. 피자는 진짜 한 조각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김채리님 저 오렌즈 비비링 브라운입니다 직경은.. 직경이 10.. 몇인지 모르겠어요 뭐1이였나 뭐.. 뭐 좀큰 거예요 직경 저도 무조건 아무 따고기넣고고 끓인 몇국파장님 말씀 너무 귀엽게 하십니다 몇 아니 도다리 미역국이 뭐예요? 도다리도 생선 아니에요? 맛있을까? 도다리 미역국이? 음... 전에 여기서 유명한데 가가지고 뭐 생선이 들어있는 걸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시 바르다 끝났어. 아 어, 진짜요? 음... 되게 유명한 미역국 집이었는데 나는 그 국물 맛이 약간 안 맞더라고 소고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어머 솔미님 크림 로제 다 너무 좋아해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20대라고 민슨 그저 아직 숙소 안 나갔어요 4월 1일에 이사하거든요 어. 독립네이션 독립네이션 어서 요새 방이 막 진짜 너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서 짐을 조금씩 싸놓고 있어서 음. 음 저번주에 출산하고 미역국을 2주째 먹고 있는데 음. 쳐다보고 싶죠 맞죠? 축하드립니다 출산 맞아요 너무 근데 너무 고생하시겠다 아 고생하셨겠다 출산을 하셨구나 음. 선니님 선희님이 보기엔 여자 24살이면 많은 나인가요? 이 너무, 너무너무 베이비 아닌가요? 건이님 24살이면은 진짜 뭘 해도 할수 있는 나이죠. 음. 저 24살 군대 있었는걸. <웃음> 4월 1일 만우절이네요 맞아요. 음. 만우전날 이상. 근데 그게 4월 1일에 거... 거 그쪽 세입자분이 나가시거든요 음, 아 진짜? 네. 근데 나가고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4월 1일에 음. 그 입주 청소? 해야지 네 그거를 싹 해서 저녁에 제가 딱 들어가 근데 그 사람도 청소하고 나가야 될 텐데 맞잖아 아니요 안 해? 그런데는 어. 청소 비용을 주고 나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마 집주인이 하거나 아니면 제가 해야 될 거야. 그 물어봐야 되는데. 눈이 이쁜 아인님, 안녕하세요. 어? 이사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숙소에 조금 오래 있기도 했고. 얼마나 있었지? 제가 작년 4월에 왔으니까 이제 거의. 1년이네. 1년. 어. 1년이 있었고. 세미님 안녕하세요 아 청소 집주인 해주시는구나 이제 너무 당일이라서 왔잖아. 맞아 근데 그래, 그래야 이제 지금 숙소에 계시는 분들은 좀 편하니까 아 숙소 나가면 돈낼게 하죠 절약 정신 왜냐면 월세 나가지 뭐 나가지 돈이 더 많이 나가지 세상에 월세가 제일 아까운 것 같아 맞잖아요 맞아. 저 요새 맨날 오늘의 집으로 뭐 시키고 잠든단 말이에요 집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응. 그 오늘의 집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 꾸며 가지고 막 자랑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집은 뭐야? 오늘의 집이라고 보니 어플이 있는데 어... 자취에 필요한 것부터 언니 청소기 뭐 전자레인지 다 팔아요 어... 뭐 이불 침구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이런 것도 팔고너 어떤식으로 꾸밀거야? 저는 근데 항상 집은 최대한 깨끗하고 감사합니다. 보고 배워 o m e c 님 감사합니다 진솔 o 님 e come, come, come, come, come, c o m 님 come, come, come, c 미 m e come, c o 다 e come, come, c o o 갑자기 20일 날 발표를 해 가지고 어, 갑자기 아침이지 뭐 근데 또 제가 제레미 스카 때문에 오스키노을 좋아한 건 아니고 제레미 스카시 와서 이제 시너지가 더 된거죠 음. 속삭이는 호원 <웃음> 영종오션 님이 랑이 언니 보고싶대요 아우 영종오션 님 선세도떼 지하 1층 <웃음> 오퍼스로 오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맞아 속삭이는 저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귀엽다 명순님 안녕하세요 로고 클리나는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요? 음. 오래 입었던 뜻이니까요 양이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아니 근데 몸살이 났어요 제가 뭐지 감기가 아니라 몸살이더라고 기침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오한 발열 음. 그냥 몸이 근데 그 전날 약을 먹으면서 버텼거든요 근데 그게 무리가 간거지 굴접날 엄미가 약으로 버텼어 2시간에 한 번씩 감기약을 드셨어요 맞아 맞아 아무도 티 안나게 티, 티 나면 안되지 랑현이 네일은 한쪽은 골드 한쪽은 실버에요 근데 이게 밀어 네일이라고 파우더로 하는건데 너무 빨리 벗겨져 벌써 벗겨져가지고 지금 일주일 됐는데 또 해야 돼이게잘 음. 벗겨진다 그랬어요 다시 해야지 갑상선 증상이랑 비슷해요 왜 그래 음. 무섭게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어, 비비 귀여워 음. 양이님 다 먹어주고 맛있게 어제 어. 음. 파스타는 또 더 먹어요. 로제도 맛있어요. 라즈아 노말님 내일 내일 하는 너희버스 따라하려면 안 되겠네요. 오, 오늘 비타민 안 먹고 나왔다.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니까. 다 떨어지면 또 말해요. 음, 아직 마, 많아. 많이 남았어요. 음. 아 열이 많으면 갱년기라 언니가 열이 요리만... 많 언니 항상 추워하세요. 그죠 요즘 부산이 또 비가 와가지고. 음. <웃음> 오구 오구님 감사합니다 손치 하 나나가 우아하시다. 엔디 하이 엔디 안녕. 엔디 안녕. 선이님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 진짜 어렵다. 난 확실한 건 중식은 꼴등이야. 전 중식이 꼴등이 아니에요. 난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을 싫어했어. 진짜요? 어. 저는 뭐 탕수육 오.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 탕수육 도 그거 뭐죠? 빨간 탕수육 같은 생긴 거. 빨간 탕수육이겠죠? 뭐 몰라? 빨간 탕수육이 뭐야? 깐쇼! 까, 깐쇼새우 깐풍기 깐쇼새우, 그 깐쇼새우 저기 마라탕이랑 같이 나오는 그거 뭐죠? <웃음> 탕... 뭐 사...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짬뽕도 좋아하고 수천탕수네 사천탕수육도 좋아하고 크림탕수육 크림새우도 좋아하고 꼬바로도 좋아하고 꼬바로 맛있죠 맞아요, 꼬바로는 또 난 차라리 탕수육보다 꼬바르곤 한것 같아 어, 저도 꼬바르막 음. 좋아해요 꼬바르 그리고 저기 베이징 떡도 좋아하고 베이징 떡은 정말 잘한 데 가서 막먹어줘야 돼요 여기 언니 응. 여기 있어? 해운대 음. 저기 저기 뭐야 아이름덕한너 벌써부터 그러면 안돼 써니야 <웃음> 부우사안이라고 어, 언니 맨날 핸드폰 잃어버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 해운대 여러분 부우사안이라고 음. 거기에 가서 런치 세트를 드시면은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어 베이징 떡 맞아요. 부산의 부우사안이야? 맞아요. 어, 부우사안 해운대 있어. 요 유니버스 님, 랑이 님, 안녕 요라혜리님 슈퍼 채팅 5만 원 어머나, 감사합니다. 라에리 님 피곤했던 목요일을 잊게 해주는 최애랑 선이 조합 천천히 꼭꼭 씌워 주세요. 라혜리가 달려라 하니에 나오네 아닌가? 저 달려라 하니라고 봤어요. <웃음> 달려라, 달려라 이 선이가 불렀잖아그 노래요? 그래, <웃음> 얼마나 청량하게 부르는 줄 아니? <웃음> 팔보지 맛있죠? 아니 제가 싫어하는 그 태국 요리 이름 뭐죠? 야문센. 야문센. 저 야문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야문센이 맛있는 거야. 입맛을 확 돌리 만들죠. 야문센이랑 또 쏨땀? 송땅? 아 쏨땀. 이 아, 맛있는 거야. 약간 피쉬 소스를 안 좋아하네. 예, 네, 피쉬 그전 칠리 소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탕 그. 저는 뭐 먹을 때 소스 범벅 된 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음. 예를 들어서 뭐 핫도그 위에 케첩을 막 범벅해서 아, 그런 것도 싫어. 그런 거 싫어해. 요 저라면 저 파스타 5분컷 할것 같아요. 양이 많아. 요저 진짜 오늘 많이 먹었잖아요. 언니 거기 다드셨어요 말해 뭐 지금 음. 어, 조개들만 골라서 먹고 있어요. <웃음> 이게 또 이따 가그 공연하면 부대기 거든요 어. 맞아요 저는 배, 배가 너무 부르면요 은 특히 그 구인조 1번 옷을 입으면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음. 어머 오, 짜왕님 우 빨리 갔어요 굿밤 잘 주무세요 히 여기 배경화면도 짜왕이시다 음 짜장 은 맛있어 짜 파게티가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짜짜로니도 있었잖아 짜짜로니 있죠 아주도 있을 걸로 네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짜파게티 밀렸지 맞아요 <웃음> 어, 짜파게티 밀렸지 짜장 범벅이 또 나오면서 또음아 짜장 범벅 모르겠어 그 춘장 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어머 솔미 언니 아이고. 벌써 졸린데요, 참고 있어요. 오늘 또 어... 짜장범벅이 맛있어요. 짜장범벅이 저걸로 된거 아니야? 소매나케만 음. 나와요. 어. 요만 이만 나. 음. 귀걸이 이쁘대 언니. 저너꺼얘 눈꽃 같다 눈. 저는 가게에서 하는 귀걸이고요. 언니꺼는 베르사치 베르사치 어, 앤디야 이거 봉골레 맛아요 봉골레 이것도 맛있다 맛있지 응? 진솔미님 이걸 어떻게, 어떻게 주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줘 요청사항에 랑이님 앞으로 다 돼있어요 음. 뒤집어진다 먹방 끝나고 또 오늘 또 뒤집어지는 어 선물이 또 도착해가지고 언박싱까지 하겠습니다 음, 먹방 끝나고 고 싶다 해성님 해성님 뭐 감사합니다 y 어, 귀걸이 뭔가 전구 같아요 맞아 안구에 안구 예뻐 어 근데 이게 세트. 확실히 이 이걸 먹으면서 소통하는 게 힘들다 당연하지. 맞죠 이게 프로 들어가는지. 맞아요. 들어가는지. 보통 프로 방송인들이 아니셨어요. 저 그냥, 초저 언니 먹방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는구나 했는데, 힘드네요. 아, 짜작짜작하게 유튜브 각인이 신경 써서 해달라 했어요, 랑이님 어, 너무 귀여우셔.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작, 짜작하게. 짜작, 짜작하게. 진솔미님은 어디 분이세요? 저기, 지역이? 청바지 다 입을 수 있지 않나요? 오늘도 크롭티를 입어봤어요. 이옷 너무 예뻐요. 짜작 짜작. 어 맛있다. 서울이야. 이게 맛있지. 네. 응. 다음에 여기서 시킬 때 짜작 짜작 가게에 달라고 해야겠다. 강력하게. 이모 끝나고 계속 낮밤 바뀌는거아힘드 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어 힘들죠 근데 쉴 때는 그래도 좀 낮에 나가려고 하는 편인데 요즘 비가 와가지고 6월에 오세요고 젠솔미님 기다릴게요 음. 이거 이렇게 크로브로 나온 거예요 귀엽죠 핀까지 꽂혀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베르사체에서 로린 모르겠는데요. 요즘 음악을 많이 안 들어. 로린 알아 몰라요. 왜요? 유니버스님, 윤혜진 씨가 맹근 바지인가? 이거는 랑방 바지예요. 아니, 발망. 아, 발망. 발망. <웃음> 윤혜진 씨가 아니라 올리비, 올리비에 코스팅이 만든 바지예요. 어. 윤혜진 씨는 누구죠? 윤혜진 씨가 누구죠? 디자이너신가요? 멸치복근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50에 40kg 마른 거 아니에요? 150에서 4 0 k 마른 거 아닌가? 마른 거 같은데. 주위에서 통통하다 그래요? 음. 하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너 어디 아프니가 칭찬이잖아. 맞아. 괜히 기분 좋아지고 너 그렇게 수착하고 어디. 아프다? 맞아 맞아 맞아. 어, 살 빠졌나 막이면서 좋아. 그 하면 안 되는 말이 너 얼굴 좋아졌다 이러잖아. 안... 너 얼굴 <웃음> 좋아졌다. 요즘 얼굴 좋아. 어, 요 너무 얼굴 너무 좋다. 이거는 매기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게, 그게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게 매기는. 맥이는... 맞아. 그 드라마 같은데 뭐너 어, 얼굴 좋아졌다면서. <웃음> 선임님 갈수록 외모가 업그레이드된다. 비투님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왜왜 어. 왜 그렇게.. 아엄태웅씨 어. 어, 와이프 유튜브 아시던데 얼마 전에 그거.. 아 그분이 디자이너예요? 그, 어. 그분이 바지도 어. 만드시는구나? 서선 님..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에요 아 어, 이제 어, 블랙홀에 빠진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이제부터 매일 밤마다 어,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맞아요. 스모키 화장 다시 유행한다던데. 아 그래요? 아이고 이런 스모키는 안 하겠지. 강력하게. My heart is refusing me라는 로린의. 음. 오,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적어놔야지.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겠습니다. 아랑이 쇼곡이랑. 당연히 성희롱이에 아까 회사에서 교육받는데 몸무게 물어보는 것도 성희롱에 속한데요 당연히 성희롱이죠 그 성희롱이란 게 그냥 당사자가 느끼기에 소치스러움면 성희롱 아닌가요? 그치? 어. 몸무게 물어보는 게 아, 성희롱에 속한데요? 저는 근데 소치스럽지 않아요 <웃음> 우리는 여기 방송에서 너무 다그 어, 맞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맞아어 뭐, 회장님 아 가전부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예 어, 좋은 말은 또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오는 말이 굵고 남의 신체 대해 서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맞아 음. 어 그게 또 회사고 그러면 더 그쵸 그럴 상황도 아니고. 이곡 들어볼게요 My heart 쇼곡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저도 수출이 없지 않아 아, 근데 뭐 우리는 뭐 여기서 거의 반나체로 일하니까 <웃음> <웃음> 반나체로 막 수영복 입고 막꽃가고 아, 있는 손님들이 하죠 가리고 막 이런 수 있고. 이렇게 어, 하는 감사합니다. 거 맞나요? 이제 찾아서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전이 진짜 초반이 남았죠. <웃음> 저는 공전 탈색 뭐가 좋은데? 어. 이게 다 까고 있는데, 어. 지금 저 성희롱 하신 거예요? <웃음> 아, <웃음> 너무 <웃음> 웃기잖아. 그러니까. <웃음>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몽골레 면 거의 다 먹었죠? 저도 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아이, 칭찬.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뭐 하시고 계신 거죠? 좋아요 응. 눌러주세요. 로제랑 사쿠라 느낌이다. 응. 사쿠라는 뭐야? 르세라핌의 사쿠라라고 일본인이 있어요. 오, 이름을 사쿠라였어? 사쿠라. 미와자키 사쿠라인가? 이뻐요. 지금 근데 벚꽃이 다 폈더라고. 음. 부산은 이미 서울은 폈나요? 벚꽃이 다 폈어요. 음. 저 벚꽃 핀거 술고 나는 차 타면서 저녁에 오늘 처음 봤어요. 음. 슬프더라고요.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낮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어. 집에 오면 기절쇼요 일어나면 전혀. 맞아요. 눈 뜨면 깜깜하고. 맞아. 저기. 아니 비욘세의 디바가 긴... 어떤 노래였죠? 디바... 디바 못지지 a Titi, Dendon, Dendon, Dendon, Dendon, Dendon, Dendon, Dendon, d e n 비가 오니까 목련이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 음... 어, 이미 벚꽃 폈어요 벚꽃 아, 뭐 보러 어. 가고 싶다 예, 우리 저기 아파트 단지가 다 벚꽃인데 아, 뭐 아,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보는 거 말고 <웃음> 어, 어디로 가고 싶은데? 뭔가 벚꽃 놀이다 네, 하는데가벚 명소 거. 이럴 때 가가지고 진해 이런데 가가지고 막 보고 오고 싶다 이게 마지막 봄비지 않을까요? 봄비 어제 또 부산 비 왔거든요 오늘도 낮까지 왔어 응 언니한테 아까 전에 들었어 저방 구했어요 응. 아. 4월 초에 석천호수 이쁘죠 석천호수 추운 지역이면 강원도 쪽인가 보다 꽃이 별로 서피는구나 어. <웃음> 왜? 변비 없으시냐? <웃음> 왜 없겠어요? 저는 화장실을 거의 3일에 한 번씩 가요 음. 저도 올리브영 가면 푸른 주스 쟁여놔요 어. 푸른 주스가 이제 숙변 나오게 하는 그런 주스인데 그거를 먹으면요 지각을 안해서 안 좋아요 그거를 먹고 자잖아요 언니? 어. 그러면 요 배가 아팠을게요 음. 갑자기 어! <웃음> 화장실로 바로 눈이 번쩍 떠여지더라구요 뜨여, 숙변이 나오는 거야? 그냥 <웃음> 푸른 주스 최고예요 그 오리지널 오. 매실 맛 이런 거다 먹어봤는데 오리지널이 최고 음. 3월 25일부터 25일, 4월 3일까지 군항제가 뭐예요? 군항제가 진해복꽃축제예요 어, 뭐 가면 되겠다 얘. 진해 네. 근데 군항제 <웃음> 저 옛날에 이제 군생활할 때저그 군항제 축제를 하면은 인파가 너무 모이니까 저희가 그거를 간단 말이에요. 저기 뭐지? 지원처럼 음, 하얀색 옷 입고 간단 말이에요. 헌병들 헌병들이, 왜 하얀색을... 헌병들이 오... 거기 그 헌병들이 걸을 때마다 촥촥 음, 음. 그 북한 나잖아. 사람 맞아요? 북한 그게 뭐야? 그그 플라스틱으로 된 벨트 같은 건데. 벨트에서 네. 나는 소리야. 나는 아그 수술... 걷는 거는 이게 옷을 탁탁 치는 거야 이렇게 탁탁 이렇게 손으로? 네 이렇게 탁 치는 거. 야 아, 아니야 뭐가 쇠구슬 소리가 나던데. 그거는 이거예요 벨트야? 플라스틱으로 된 벨트 같은. 어. 거저이거 레드 레드불입니다. 레드불을 마시면 3 0분 뒤에 정신이 차려져서. 전 마스카라 그 메이블린 노란색 있죠? 어? 저랑 똑같은 거 맞죠? 음, 메이블린. 메이블린 뉴욕 마스카라예요 롱레스팅 무슨.. 맞아요 뚱뚱한 거 있죠? 네, 뚱뚱한 거 저도 그거 쓰거든요 다 드셨나요? 네더 드세요 어. 저희는 이제 목요일 고정이고요. 허... 목요일 목요일은 방송을 하는데 추자언니가 쉬시는 날이라서. 어, 솔미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